피코파크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거 게임 조금이라도 설명해줄 분 있나요? 협동해서 열쇠를 잡아서 문으로 나가야 돼요 협동이고 열쇠를 잡아서 문으로 나간다 스피드 퀴즈인가요? 피코파크! 정답! <웃음> <웃음> 혹시 여러분들 중에 팀원들끼리 과제 같은 거 하는데 팀원이 과제를 너 못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? 힘없죠 킹 받아? <웃음> 다행이다. 킹 받는 정도로 끝나서 다행이다. 하룬님 같은 경우는 어때요? 조용히 때려요. 조용히 때린다고요? <웃음> 오늘 판 하나 부러지는 거 아닙니까? 멜림 같은 경우에 팀원디 말안 듣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? 제가 안 듣는 편이라서요. 멜림이 안 듣는 편이라고요? <웃음> 나 예전에 친구들이랑 pc방 갔는데 친구가 지혼자 이상한데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야너말좀 들어 말좀 <웃음> 이러면서 <웃음> 이런 답답한 게임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그럼 한번 재밌게 한번 해봅시다 한번 깨보죠 난장판 예상 움직이고 클릭하고 이거 붙잡기도 있나 이렇게 올라탈 수 있어요 오 좋다 시작해보죠 기기 헬로 피코 파크 자 넘어가 보시죠 야! 오아 완전 협동 게임이네 하나 둘셋넷네명 타야 됐다 나 갈게! 예수 가져왔어. 끝까지 기다리세 끝까지 기다리세요. 팀이 갈수 있는데? 아니, 아니, 저기요! 너 거기! 내려 내려! 오! 아 이런 느낌이구나! 어? 어? 나마우스에 키보드에 손안 떼도 알아서 가는데? 아우 어, 힘들어 진짜! 아, 이런 건가? 무인승차의 맛? 어 달다. 어? 우리가 살려드렸습니다. 아, 아, 네, 저... 오, 오, Calte, 그러, 어, 그럼, 그럼, 그럼, 그럼, 그럼, 그럼, 그럼, 그 요새가 밑에 있는데? 쫄로 가서 가봐 한 번. 어, 어, 어, 쫄로 가봐. 아이고, 어. 아이고 오, 재밌죠, 재밌죠, 재밌죠. 재두 명이요, 두 명이. 아, 잠깐만. 이대로 하룬 님이 쭉 가면 먹겠는데? 아이, 저살려줘요 아니야, 이거 멜리브 우리의 도구가 돼주세요 저기 가서 더 먹고 와. 조금 위험할 수 있는데. 도구가 되는 게 편하지 않을까요? 아, 그럴까? 제가 갔다 올게 요 그러면은. 멜레. 아 같이 갈까? 가보자, 가보자, 올라가보자. 우리 뭐 가야 돼, 가야 돼, 가야 돼. 됐다. 안디 네, 봅시다. 간다. 아이거지아무임승차 맛있다. 아 무겁다. 재밌죠? 어이번엔 끈이 없는데요? 빨리 오세요. 끈이 없는데? 안 된다고. 나 먼저 저기요. 가야지. 어? 아? <웃음> 어 뭐야? 죽었어. <웃음> 죽었는데요? 자 가자. 가자. 그죠? 합승 완료. 합승 완료. 가만히 가만히 나이스. 응. 어? 이거 나 느끼 봤어. 이거 나야. 갔다! 아, 짜가 짜가 짜가. 이거 만든 거 같은데? 만든 거 같은데. 가자. 만든 거 같아. 만든 거 같아. 만든 거, 거 같아. 만든 거 같아. 이쪽 같아. 아, 야 이거 아닌 거저 어쩌고야. 저거, 하나 이거 만든 거. 멜리 아, 서보세요. 멜리 먼저 앞에서 봐. 내가 위에 선다음에자 갑니다. 하나, 둘, 둘 오케이, 셋, 끝. 우와! 가운데 에 있는 두 명을 보대볼까 멜리미랑 미비님이 점프해 보실래요? 오케이 하나 둘셋예가 빨리 아, 네. 빨리 가 빨리 가 아, 네. 빨리 가 빨리 가 아, 네. 빨리 가, 빨리 가. 빨리 빨리 까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캐리터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지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리리리 다 아, 어, 올라가야 될것 같죠. 어, 한 어, 올라가야 어, 돼. 어, 올라 올라 하면 하면 합니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는 거 아니야?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아,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아, 나 이거 나 보자마자 할거 여기 내 집이야. 나가. 아, 아니 이나오 아, <웃음> <웃음> 아나이나이스 h 갑니다. 여러분들 아예 아예아 내가위로 f 이 n d 마지막에 마지막 오케이 오케이 나이 s i 마지막에 저 미, 밀려 밀렸는데요 저 일직선으로 안해주면 제 왼쪽 귀 잘립니다 이 o 나이하다이러는데 왼쪽 귀 무사해요? <웃음> 고흐되실뻔 <고흡> 했어 <웃음> 어 뭐야이거 오오 슉슉. 슉슉, 슉슉슉슉 어, 이거 이러면서... 뭐? 오, 아, 설치다가 아. <웃음> 아. 이거는 해보세요. 뭐지? 플러스 마이너스. 거대왕? 오, 오, <웃음> <거대화>? 어. <웃음> 아, 저거. 조그만게 귀여 보이는데? 아니, 어, 이거 못들어간다 오, 어? 중간에 떼면 크기가 네. 안 커지는데? 이거 왠지 너무 작아져도 안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? 어, 우리 키순으로 써볼까요네 가지. <웃음> 조그만해. <조그맣게 웃음> 어, <귀엽다. 웃음> 새끼 고양이 같아. 야, 어? 아 이번에. 아, 그렇 그렇지. 그렇지. 오. 그렇지. 어? 예? 아세명다 예? 타야 되는 거야? 아 가보자고! 어 근데 어떻게 가지? 오한 명은 나중에 오 가야 될거 같은데 일단 가보자! 와보세요! 거기 거기 세요 엄마 저분 저 이상해! 저 들어갈 수 있나요? 저, 거, 저 저분 <웃음> 이상해! 저문 너무 커다란 데? 작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어! 들어간다! 어. 어, 어머 어머! <웃음> 이게 뭐야? 뭐지? 제가 눈 뜨면 멈춰야 되나 봐요 아신호등 어? 왜나 네, 가만 히 있었는데 약간 오징어 게임 느낌인데? 한 명씩 움직이면 될것 같아. 아, 많이 움직이면 안 되나 보다. 뒤돌아야 되나, 본데 뒤돌아야 되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안 쳐다보고 가다가 이거 아님? 아니네? 뭐 <웃음> 주는 건가? 한 명씩 움직여야 되는 것 같아요. 너무 시끄럽게 하면 안 되는구나. 두분 살짝 살짝 어서요. 잠 깨우지 않게. 어, 빨리 빨리 빨리 빨리. 잠깐만. 빨리 가다가 깨울 것 같단 말이야. 아, 지 열쇠, 열쇠, 열쇠가, 오, 열쇠가 오, 나한테 있구나 오 <웃음> 빨리 옆으로 가 옆으로. 갑시다 오다 온다 온다 어, 온다 저저저저 원리가 뭐지 근데? 잠 해보자 점프 한는건가 점프 한번 해볼게요 아닌데? 어? 어? 뭐때는거지왜 오는걸까? 알아가보자 한 하나씩 하면서 오? 뒤를 누가 보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<웃음> 다다다오 오! 됐다. 우와! 와. <웃음> 아, 머리 밟아 <웃음> 안 돼. 머리 밟아 안 돼. 어. 다시 와요. 다시 다시. 다시. 그냥 유령이랑 만나시려고. 유령 유령이랑 인맞춤 하셨어. <웃음> 어. 강렬한데요? 하나, 두 세트 해서 끌고 오죠? 네. 하나, 둘, 셋. 됐다. 이 정도. 어, 이 정도만 끌고 오고. 조금만 더. 됐다. 넘어갈 길은 네, 있어. 자, 자, 자. 저 갑니다. 이거 오세요. 눈시해요 <웃음> 하나, 둘, 둘, 셋. 세 하면 다 같이. 하나, 둘, 셋. <웃음> 오! <웃음> 오! 아! <끔린> 아! 니 아까처럼 마지막에 방심하지 말고 <끔린> <끔린> 괜찮아요 야, 야! 해봐요 어! 다행이다 어, 어. 아, 뒤에 봐 뒤에 좀 봐주세요 뒤에 좀 봐주세요 오. 어. 어. 야! 할수 어. 있죠? 어. 아, 그럼요 아까 깨봤잖아 속도가 급 빨라졌는데요? 아니, 깰거 같은데? 다섯 아. 개여가지고 와 됐다 <끔린> 아이고 우와, <끔린> <끔린> <끔린> 이거 어떡해 <끔린> 세 줄, 세줄아이가생 더러, 위험해요 괜찮아요 할수 있어요 아 이거 아나한번더 하고 싶어 이거 재밌네 타이밍 테트리스 재밌나 한번더 하자 이거는 그냥 게임으로 나와도 되겠다 아 이거 내가 잘안 바뀌어 그 사이에 똑도가 익숙해졌어 난안익켜지나 근데 왜블록이 이렇게 나오지? 아니 뭐.. 혼자 다른 게임 아요줄로밖에안 쐈는데 뭐지 뭐지? 뭐지 여기 밖에 있니? 아니 여러분 잠 아니 잠깐만요 아잘해 내가 전판에 블록이좀잘 나온 편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더안 좋은 거 같아 내 쪽만 더 파져 얼굴을 쏴야돼 아 잠깐만 죄송합니다. 아 죄송해요. 아, 이거 진짜 게임으로 나와도 돼. 재 잠깐만 이거 공 하나 남겨놔야 돼요? 일단 해봅시다. 느표좀거뜨려 볼까? 어 갑자기 이도 어, 빨라진다. 뜨려왜까요 집중해요. 안 돼. 어떡어해 아, 공을 이렇게 집을 수가 있네나 혹시 몰라 공을 하나 남겨놨는데 <웃음> 가져가실래요? 아, 그 튕기튕기자 제가 쓸게요 공. 그거 붙잡고 있어 공그거 속에. 사이좋게 붙잡고 있어요. <웃음> 어, 우애가 되게 깨인데아이수가가다아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예수! 웃음> <웃음> 공은 왜 자꾸 그래. 남겨놓는 거야? <웃음> 마지막에 뭐, 뭐 없잖아. <웃음> 나름 전략이었어요. 공을 하나 음... 남겨놨기 때문에, 깬 것도 있어. 미사일 날라가는데, 이 누르니까. 어, 어떻게 써요? 이. 이, 이. 이, 네. 이. 어? 아, 어머, 아, 잠깐만, 라... 잠깐만. 어? 저 죽었는데요? 어? 수박에. 죽어라, 이요 <웃음> <웃음> <웃음> 라스트 원. 안 맞는구만. 어? 어? 어 총알이. 뭐야? 아, 아, 내가 지금 하루님 들고 있는데. 아! 어? 아, <웃음> 내가 쳤어. 어, 됐다. 어? 어? 하루님은 어? 제손 안에 있습니다. 자, 떨어지고 싶어요. 어머 아, 이렇게 돼 있구나. 어. 아, 가자. 어. 잠깐만. 그 벽개 님 예, 쪽에서 예, 줘요. 예, 저저 먹어 줘요. 아, 아, 오케이. 아, 이거 그 어요 아, 아, 아, 그러면은 아, 아. 아, 여러분들 나와서 어, 계단 반대기 어, 어, 가자. 계단. 어, 어. 한 명만 넘어가도 되겠다. 총으로 데려갈 수 있잖아. 야. 먹어 주세요. 저기요. 저기요! <웃음> <전혀. 웃음> 같이 가요! 오, 먹어줘요! 야, 누구 먼저 먹어드릴까요? 제가 일단 한 명을 먹을게요. 어. <웃음> 그렇지 그렇지 또 먹어요. 아무나 둘이 싸워. 아, 하나, 둘, 어 뭐야? 나이스! 아! <웃음> 너는 내 거다. <웃음> 아니 저희 암태로는 <웃음> 가는 거예요. <웃음> 아? 네 명이 아. 여기 길 만들어보죠 오케이. 이거 네명 위에 서 보세요 저 길이 없어요 계단을 <웃음> 만들어주셔야지 내가일심 할게요 자 가보세요 끼면 안 올라가죠 요자 네. 가서 먹어보자 뭔데? 아, 다시 다시 어 버텨봐요 야 무시봉사 보는 느낌이야 <웃음> 아 잠시만요 저손택좀부시봉사 올게요 <웃음> 어? <웃음> 뭐야? 탈수가 뭐, <웃음> <수고> 있네 뭐야? <웃음> <웃음> 아니 저기다가 탑을 만들까? 저, 저기가 편할 것 같은데요? 아 탑을 좀 길게 만들면 될것 같기도 해 됐다 있다, 있다. 뭐, 자 거기 뭐, 뭐, 세워봐 뭐, 뭐. 길 쭉쭉 가봐요 어, 네, 하루이 가만히 있어요? 자 멜리가 가요? 아 오케이 오케이 제가 갈게요 어 다리를 만들어봐 자 됐어 나나 멜리를 줄이거야 조금 더 아니, 가도 될것 같은데? 조금 야, 더 가보자 조금만 어. 왼쪽으로 갈게요 조금만 더 지금? 맞아 조금 아, 아. 더 가보세요 뮤비님도 좀더 가보고 하룬님도 좀더어아 아, 아. 아, 근데 될것 같은데 한번 해보자 뭐야 어, 뭐, 될것 같은데? 아 이거 된다 이거 된다 된다 된다 된다 <웃음> 어? 조금 부족하긴 한데 그냥 정상적인 루트로 먹을까요? 어? 이 정도면 되, 되지 않을까요? 네. 여기까지 돼. 오, 거기까지 되면 될것 같은데요? 아, 또 해보자고? <목소리> 알았어. 한 번만, 한 번만. 아, 오케이, 오케이. 마지막, 마지막, 마지막. 마지막, <목소리> 마지막. 그래, 지나가다가 전봇대에 누구 하나 부딪히면 같이 전봇대에 싸워줘야 돼. 야, 와보자. 새끼 발가락으로. 오, 됐다. 오, <목소리> 저게 된다. 된다니. <목소리> 될 수도 있겠는데? <목소리> <웃음> 자, 진짜 찍을 수도 있겠다. 이게 이 맞춰 가지고 갈수 있을 것 같은데. 대포 이거 아닌데. 대 됐다. 됐다. 으아. 됐다. 대 <웃음> 가자. 근데 너들가야 되지?